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수면 건강연구소 청풍 소장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코골이 왜 납복해지고 못생겨지게 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못생기면 남자나 여자나 정말 어디가도 대우를 못 받아요. 게다가 승질까지또 더러우면 음. 정말 힘들죠. 세상 살기, 음. 음. 사회생활하기 맞아. 힘듭니다. 음. 못생겼는데 음. 성질도 더럽다. 음. 잘생겼는데 성질이 좀 까칠하다면 좀 음. 봐주더라고요. 음. 근데 성질은 그 인간성이 괜찮고 좀 못생겨도 좀. 둘다 괜찮은 참 좋을 데 근데 뭐못 생겼다 뭐기준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도 보면 성인이 다 돼서 못 생긴 애를 음. 잘 생긴 애로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음. 돈 성형, 많이 들면 가능해요. 성형 수술해서 아예 음. 인간 개조를 하기 전에는. 근데 골격적인 구조는 정말 힘들거든요. 이 코골이가. 이 골격구조 가장 우리 인상을 좌우하는 골격구조를 만들어보기 때문에 음. 그 부분에 대해서 코골이라기하는 것보다 호흡, 음. 호흡이 만들기 때문에 음. 그 부분은 골격구조를 호흡이 만든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음. 굉장히 심각하게 어릴 음. 때부터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놀래겠는데요골격구조를 호흡이 만든다. 우리가 그 어린아이들 보면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있어요. 그렇게 고기를 이렇게 빼고? 빼고 네. 그런 애들이 숨이 답답하니까 본능적으로 턱을 이렇게 빼고 있어요. 아니, 이러면 숨이 더 이상한데? 더 힘든데?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왠지 본능적으로 턱을 앞으로 빼면 응. 숨이 더 쉬워진다는 걸 우리는 알거든요.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래서 우리 달리기 할때 응. 숨이 막히면, 아, <웃음> 이렇게 하잖아요. 아, 예, 그러듯이 예, 예. 나는 내가 의식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턱이 빠져요. 앞으로 계속 빼가지고, 애가 거북목이 되고 등이 굽어요. 예. 호흡 때문에 애의 자세가 막아지거든요. 아, 그렇네. 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호흡이 안 되니까. 호흡이 안 되니까. 아, 턱을 빼고. 어. 근데 그 호흡은 어디로 하냐? 음. 입으로 하잖아요. 어. 근데 입으로 하는 호흡보다 코로 음. 호흡 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 그렇죠. 그렇죠. 입은 그렇죠. 입은 먹을 때 쓰는 거고 어. 코가 숨을 보시면 보조적으로 숨을 쉴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제2의 호흡. 이그그렇입이죠 음. 그래서 코로 숨 쉬는 게 가장 중요한데 코로 숨 쉬면 이게 구강 구조가 아주 잘 형성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혀가 이 구강 형태를 만드는 거거든요. 혀가 이렇게 삼킬 때마다 하면서 위에 입천장을 쫙 피죠 음. 그러면 그게 착착 만들어지고 평상시에 우리가 혀가 어디 있냐면 음. 이렇게 있으면 이 끝이 앞니, 윗부분에 딱 이렇게 이쪽, 다 네. 있습니다 음. 근데 그게 코로 숨을 못 쉬는 아이들은 입이 아, 벌어집니다 음. 그러면 이 유턱이 이렇게 아치형으로딱 성장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렇게 쫙 돼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성장을 얼마 하지 못해요. 되게 좁아요. 그리고 여기가 입을 벌리고 에이. 이렇게 에이. 이거는 똘똘해 보이는 얼굴이 아니죠? 그렇긴, 그렇네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음. 부두각 났는데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제가 유튜브 아이들을 네. 이렇게 매주 보는데 아이들이 영상을 보려면 아이들은 조그맣고 영상은 저기 위에 이렇게 네. 벽에 있어서 아이들이 항상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하고 네. 봐야 돼요. 네. 그거 굉장히 네. 안 좋은 눈, 거예요. 봐. 눈을 상, 아래로 이렇게 해줘야 네. 이게 편안한 자세가 되는데 이 자세는 굉장히 안 좋죠. 그러니까. 그거에 관해서 강력하게 어필. 오피... 저는 아이들이, 이거 뭐 호흡은 관두고, 이 상태에서 계속 한 20%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이들이 목이 너무, 이게 너무 불편하고 아이들한테 안 좋을 것 같아. 저를 어떻게 내려서 더,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없나? 아이들은, 아이들은 머리가 크잖아요. 몸에 비해서. 그러니까. 몸, 머리 무게를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빨리 어떻게 해야겠다. 네네. 이거는 음. <웃음> <웃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얼굴이 못 생겨지는 주요 원인은 음. 혀가 아래로 처지면서 이 윗턱이 발달하지 못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래턱이 제 위치를 잡지 못함으로써 굉장히 이못 생긴 구강 형태가 만들어진다. 음. 가장 심각한 문다못 생겨지는 첫 번째. 그다음에 성격이 난폭해진다. 음. 그거는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지면 낮에도 짜증나는데, 음. 밤에는 오직 하겠어요? 자다가 애가 계속 뒤척임이 심하고, 그런 애들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애가 잡벌이 심하다고 하는 아이들을 자세히 보면 음. 아. 숨 쉬는 게 되게 힘들어요. 해 숨을 못쉬니까숨 쉬려고, 이런 자세, 저런 자세, 막, 나름대로 막, 바로 잤다, 옆으로 잤다, 앉아 잤다, 막 그러거든요. 아 아이들이 막 자면서 막 여기저기로 막 돌아다니고 그게 게... 꿈에 이제 렘수면 장애가 있어서 막 꿈에서 막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음. 그런 아이들도 물론 있겠지만 음. 잘 보면 음. 숨쉬는 게 힘들어서 버둥대는 음. 숨쉬기 위한 노력, 음.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음. 보시면 돼요. 근데 그때 애가 편안하게 자야 깊은 잠을 자고 음. 자는 동안에 성장 호르몬도 촤나오면서 애가 세포 분화도 활발화돼서 키도 잘 크고 얼굴도 뻔히이 예쁘게 되지 이게 잠을 계속 그렇게 엉망으로 자면 음. 성장 호르몬도 안 나고 여러 가지 잠에서 하는 기능들이 수행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애는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키도 안 크고 피부도 안 좋고 음. 영양상태도 안 좋고 <웃음> 산소가 부족하니까 그리고 계속 깨물어해서 성격에 문제가 애가 계속 긴장해 있는 거죠 잘 때도 그러면 애가 릴렉스 할 시간이 없으니까 애가 음. 막 안정감이 없어요. 그리이 제어력. 그왜 예민하고 왜 ADHD 애기들도 ADHD 왜 까칠하고 이런 애들? 아, 네. ADHD 중공이 하고 집중력 장애, 음. 그다음에 파인 행동 장애. 음. 이게 제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음. 그리고 잠을 우리 또잘못 자면 되게 음. 뭔가 예민해지죠. 예민해진 분들은 현실 감각이 떨어져요. 맞아요, 맞아. 요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어. 느낌이. 애가 그런 상태에서 뭔가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 졸리니까 안 자려고 막 과한 행동을 하잖아요. 우리 또 졸리면 막 일어나서 막 이렇게 해야 좀 잠이 살짝 깨는 거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얼마나 힘들어요. 잠을 잘못 자는 걸까 결국 호흡에서 시작되고 그 호흡이 결국은 성격까지도 만들어요. 그래서 잠을 잘 자기하고서 숨을 잘쉴수 있게 해주면 잠도 잘 자고 애가 성격도 차분해지고 그거로 인해도 건조 잘 돼요. 인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어릴 적의 호흡 문제이. 코로 들어가서 내 몸을 한 바퀴 돌아서 잘 나갔다가 다시 돌았다가이 정말 이 자연스러운 음. 이 소통 가장 생명을 위한 이 소통이 안 되면 나머지는 뭐그렇죠 아, 아, 뭐, 아무런 도제 없죠 굉장히 어렵죠 우리 네. 아이들의 호흡을 방해하는 문제는 음.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음. 비염, 음. 아데노이드, 음. 편도 음. 요거가 코로 들어간 숨길을 막아서 음. 입으로 비염은 왜? 세고뭐돌 이렇게 뺏게안 되는 애들도 비염이 걸리는 건? 뭐 유전적인 게... 환경요인이 제일 크죠. 음. 비염 자체가 유전이라기보다는 음. 그 비염이 잘 걸릴 수 있는 환경. 음. 그러니까 비염은 코에 염증이잖아요. 코가 음. 어떻게 보면 염증은 기의 순환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거기에 정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의 순환, 음. 코의 순환이 잘 일어나면 음. 내 몸의 면역력을 그걸 극복할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토료혈을 자극하는 음. 아주 진짜 웃기게 생긴 기구가 음. 코를 살려내는 이유가 바로 이 코의 기혈 순환을 도와주는, 도와주는 음, 그런 그러니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음, 음. 되는 거지. 또, 근데 뭐 누구나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음. 워낙 오래된 하겠지만, 사람들은 그, 힘들어요. 그, 우리 거그 코로로가 이게 돌한 두, 두코 이런 아니, 그 코클링 말고 그 위험이 코로로? 코로로. 코로로는. 코로 숨을 못 쉬는 아이들한테 아이를. 쓰기는 참 힘들어요. 그죠? 아, 그니까 몇년 전에 이 코엑스에서 세계 이비누과 학술대회가 있었거든요. 네. 전 세계 96개국에서 이비누과 세사들다 모였을 때, 음. 그때 우리가 제가 이제, 호로로를 가지고 줄품을 한번 했어요. 바이오가드 소개도 할게요 음. 바이오가드는 당장 뭘할 수가 없으니까, 음. 호로로 한1개 이상 가져갔었죠. 근데, 이비누과 의사들이 음. 굉장히 관심을 보였어요. 직접 착용하게 했거든요. 음. 한번 바로 그냥 호로 숨 쉬어보니까. 니까 자기가 수술한 거보다 훨씬 간단하고, 그거도 <웃음> 좋거든. 그래서 뭐 그때 많이 팔았어요. 아... 이 분은 그 의사들한테 파는 제품이 바로 코로루입니다아 그러니까요. 어. 근데 그 중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 대만 의사인가? 네. 자기 아들이 다섯 살인데 자기가 아무리 자기 아들 비염을 고치려고도못고치니까 약은 음, 음. 부작용이 크다는 거 알고 음, 본인도 알고 수술을 음. 해서 별 그렇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무슨 수술을 하겠어요 음. 근데 막 애는 코가 막혀가지고 힘들어 막 힘들어하고, 막 힘들어하고 음. 하니까 코를 이제 보니까 자기 해보니까 숨을 쉬었으니까 음. 우리 아들 이거 좀해주자 아니 너무 작아 코가 그럼면 코에 들어가질 않아 요 피색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아니, 그러면. 잘라가지고. 다 막아버리니까 안 되죠. 아, 너무 아. 그래서 너무 크니까. 잘라가지고. 넣어주니까, 숨이 쉬어준다고는 하지만, 아. 사실 아이들한테 그거는 좀 세거든요. 아. 되게 말랑말랑해서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장시간 끼고 있으면 좀 이렇게. 빡빡하고 코가 좀.. 아파요? 어. 아플 수도 있을까? 어, 밤새 음. 하면은 어른들은 어른들도 상관없는데 어른들도 아프다고 해요. 밤새 아. 하면 그게 말랑말랑한 부드러운 게? 코가 외부의 그런 강한 적들을 허용하지 않았었어요. 그동안. 그렇죠. <웃음> 그냥 들어와 봐야 작은 먼지지 그큰 놈이 와서 그렇게 어. 어. 큰 놈은 가다 들어와 있고 어. 잠깐 들어왔다 나갔지 뭐 <웃음> 오랫동안 머문 적이 없기 때문에 어, 적응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써서 좀 익숙해지면 뭐 괜찮은데 처음에는 좀 그렇죠. 우리 거하고 뽐따가지고 왜통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 정말. 근데 그거는 그러면 진짜 아프겠어요. 그래서 자다가 다 빼는 이유가 아파서 그런 거고요. 아이들용으로 코로로를 만드시면 아, 참 좋겠다. 코로... 더 부드러운 소재. 아니 근데 비염은 음. 코로로 갖고는 별로. 음. 그보다. 아 근데. 코로 숨못 쉬는 애들이 그 있잖아요, 아직. 컬링을 쓰면, 비염이 응. 서서히 좋아져요, 실제로.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남녀노소. 응. 그두 살짜리들도, 코, 코클링을 응. 쓰는데, 이제, 응. 응. 자꾸 뭐가 있으니까, 자, 지갑 빼서 그렇지. 응, 자다가 자꾸 잡아 뺀다고. 전에는 소화, 어린이용으로도 작게 만든 일도 있었어요. 아, 어, 데 응. 네, 잊어버리가 참 쉽겠어요, 그거는. 네. 응, 네, 정말 다 깔끔하게. 거 길게 달아가지고. 잊어버려도 <웃음> 찾을 수 그런 사람도 있긴 해요. 네, 실제로 그렇게 쓰는 코를 길게 낚시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길게 달아놓는 거죠. 자다가 이제 한 바퀴 굴려. 놀리면또 뭐, 빠지겠지만 찾을 수는 못, 있잖아. 목목걸리면 큰일 나. 네. 어쨌든 그런 해결책은 아이들 음. 때는 음. 코로 숨쉬 쉬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사실 코로 숨쉬게 답답하면 본능적으로 그냥 입으로 숨쉬는데요. 네. 입으로 숨 쉬면 일단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렇죠. 그렇죠. 코는 음. 코로 숨을 계속 쉬어서 공기가 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입을 좀 봉해 놓고 잘안 되면 입을 봉해 놓고 코로 숨쉴수 있도록 억지로라도 음. 음. 하면 또 한참 코로 숨이 또 뚫리기도 하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는좀 그런 부모님의 노력이 필요한 필요해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성장기, 한참 성장기 때 되게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 이미 골격이 음. 뭐 이미 벌써 이제 톡 이렇게 유턱 좁아지고 혀 이렇게 되고 그러면 바로 교정 시작해야 돼요. 그냥 놔두면은 안 돼요. 안 돼. 음. 뭐 음. 어리 어떤 치과 가면은 이거는 음. 성인돼서 합시다 라고 하는 데는 음. 가지 마시고 음. 성장교정을 할수 있는 경우를 가고 교장. 이 골격 자체를 성장시켜서 어떻게 보면 얼굴을 음. 교정을 시켰는데 음. 숨길까지 같이 확보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정을 해주시는 치과를 찾아서 그런 치료를 병행해야 됩니다 그 전에 그거 비용이 꽤 비싸거든요 한5천만원 그렇죠. 한 가까이 들어갈 수 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애도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음. 그 전에 미리 음. 예방할 수 있도록 네. 네. 정말 좋은 팁. 예방의 최선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얼굴이 못생겼다, 말을 못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은 싫어요. 또 괜찮습니다. <웃음>